오늘 아침이 골프장 골프장 골프장 잘 먹겠습니다 음, 두 번째 안녕. 밥 먹으면 서 게임을 해봅시다게방송하면서 집을 응. 더봅시 있는데. 음, 잘못다으면했 음. 그래, 그래? 음, 잘 못했으면. 음, 잘못했으 이랑 같이 곱창 슈퍼 콜라겐 골드 티 하나 마시면서 우이. 빨개 빨개 오늘 아 참치라면 음식 다 보면서 똥 싸는 것 같다 얘 누가 내 머리에 똥쌌니 대똥. 들자 먹어봐 들죠? 잘하고 있다 아니 야 안쪽부터. 쪼귀... 아, 밤미 그래서 바로 게 짜잔. 사과 당근 주스. 잘 먹겠습니다. 음잘 먹겠습니다. 점심은 떡볶이. 집에서 쉬다가 운동 걸어가 봅시다. <웃음> 잘 먹겠습니다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들만잠겉만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만... 잠깐 음, 맛있겠다. 음. 나, 나, 나. 으이, 좀, 네. 네. 좀 쉬다가 이제 쓸 영상 작업 좀 하고 이에 조금 하고. 음, 찜닭 저녁은 찜닭. 게임 음, 좀 하고. 네. 편집 들어온 거 작업 좀 합시다. 좋은 아침. 아, 너무 네요 도착. 오 심은 간단하게 비자. <웃음> <피자. 웃음> 오늘은 멘토링 있어서 네 시부터 7 시까지 저는 도링을 해야 돼서. 네, 그거를 지금은 쉬는 시간 멘토 간식을 가져왔습니다. 당떨어져가지고 볼라파나랑 아몬드 그리고 물, 옛 찜물, 단숨. 아니야. 잘못 까서 랑 먹고 들었냐? <드란>. 무선 <목소리> 발랐을 때 하라고. 아, 아. <목소리>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일도 안할 거면서. 괜찮아 도 뜯어내는 거야. 음. 괜찮아 안쓸거 음. 원하는 거 해줘. 원하는 거 해주는 게 섭. 음 생각보다 막 엄청 안 느낌인데 뜯 <웃음> i e t s go, l e g let's o s go, e t o e t h g e t s o t s go, o e s go, e g t o e go, l t o e t e t s e t o o e t go, e g let's o s go, e t o e t e t o t h go, e t o s let's go, t Let's go, l e t t go. 응, 잘 먹어 고맙습니다 습니다 어? 입때좀뭐나오시